안녕하세요. 오늘은 모기퇴치 스프레이를 만들어보는 시간입니다. 준비물을 알아보겠습니다. 모기퇴치 스프레이를 넣을 공병이 필요하고요. 이렇게 계량된 정제수, 에탄올, 브랜딩 오일 이 안에는 시트로넬라, 레몬글라스, 제라늄, 라벤더를 넣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. 이 공병에 모기 퇴치제라고 붙여 줄 스티커 이렇게 준비했습니다. 먼저 이 공병에 스티커를 붙여 주겠습니다. 이렇게 떼어서요. 끝에 끝쪽으로 살짝 비비듯이 눌러 주고요. 그다음에 당기듯이 이렇게 당기면서 살짝 돌려 주시면 됩니다. 한 손으로는 이쪽 손으로 돌려 주시고요.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나서 뚜껑을 열어놓고 스티커된 이에다가 넣으시고요. 정제수를 먼저 넣어줄 거예요. 계량된 정제수. 그 전에 어 여기 용기는 소독을 하고 정제수를 넣는데요. 었 선생님이 용기는 소독을 해서 보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정제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. 뚜껑을 열어서요 이 안에 있는 정제수는 계량이 되어있으니까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쭉다 넣은 다음에는 정제수 뚜껑을 잘 닫아주세요 그 다음에는 우리 에탄올 여기 에탄올이라고 써있어요 에탄올 뚜껑을 열어서 아까와 같이 똑같이 쏟아지지 않게 입구에 이렇게 찢면서 넣고 꾹꾹 눌러주세요. 다음, 똑같이 뚜껑을 닫아서 해. 블렌딩 오일. 받아주세요. 닫는 게 조금 어렵다 그러면 부모님께 요청을 하면 됩니다. 그래서 살짝 살짝 너무 세게 흔들면 안 되고요. 쓰드미 섞이게만 살짝 살짝 해주시면 됩니다. 스프레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. 모기가 오지 않게 하는 스프레이예요. 향을 맡고 모기가 오지 않아요. 근데 이이 이 애기 피부에 직접 닿으면 알레르기 있는 친구들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옷 위에다가 뿌려주시면 되고요 얼굴에는 절대 뿌리면 안됩니다 그리고 이 뿌릴때는 뿌리는 애기 이렇게 올라올 수 있으니까 살짝 눈을 가리고 해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폭염으로 많이 덥잖아요 폭염이 지나면 또 모기가 극성을 부린답니다 우리 모기가 극성을 부릴때 잘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한가지 친구들한테 꼭 약속할게 있어요 이렇게 스티커 종이는 재사용이 안됩니다 재활용이 안되니까 쓰레기통에 버려주세요 왜 안되냐면 이 종이에 코팅이 돼 있어요 바닐코팅이 돼 있기 때문에 100% 종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종이는 재활용이 안되니까 쓰레기봉투에 버려주시고요 아까 사용했던 이 통은 이렇게 이름, 이름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. 스티커를 제거해 주시고요. 깨끗이. 이렇게 제거해 주시고요. 이렇게 제거. 이렇게 제거를 해 주시고요. 이거는 마찬가지 재활용이 안 되는 종이니까 같이 뿌려주시면 되고요. 이 나머지는 뚜껑을 열어서 불로 깨끗이 헹군 다음에 분리배출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우리 친구들 분리배출 잘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올해도 이 스프레이를 사용해서 모기 물려서 극지 않는 우리, 우리 행복한 여름이 나길 기대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